같이. 밑에 거 봐봐 이 돼. 밑에 거 닦아. 밑에 거 핵심은 뭐예요? 이거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 이거하고 구별해야 돼요. 이부 쏘고라는 거고. 어, 이부 쏘고 나오면 꼭 알아둬. 긍정문을 받는다. 얘가 나오면 얘는 어떨 때 쓴다? 부정문을 받는다. 긍정문, 그 긍정문이야. 어퍼먼트. affirmative statement 냐, negative statement 냐. 자, 그걸 파악하는 건데, 앞에 뭐가 나왔다. 긍정문이 나왔다. 이렇게 쫙 긍정문이 나왔다. 표 없잖아. 우리는 뭐야. 수많은 것을 준비해왔다. 준비했다. 알았어. 뭐에 대비해서, 예상치 못한 것에 대비해서 많은 것을 준비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대로 써주면 돼. 쓰라 그러면 너희들이 그대로 써주면 돼. 빛과 화프쭉 쓰면 돼. 이렇게. 위, 그 다음에, did, 나, p 리 e 어 a r e 자 시작 가보니까 아 피퍼를 왜 쓰지? <목소리> Prepare. f u l or o t 다음에 f u 이리 이렇게. 어린 수백 팀까지 알겠죠자 예상치 못한 것을 대비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우리가 준비를 하지 못했다면 이래놓고 후회하는 거지 이제 우리는 왜 후회하냐면 여기를 딱 보니까 순간 아 시에 잘못썼다왜 여기 다른 거과고 하려다. 가정법 아와요 59만 불어세요 비필 맞잖아. 어, 빨리 바꿔라. 뭘로 바꿔라. 에드나 우리 비필을 들고 바꿔라. 맞지? 가정법 아와 알려잖아. 가정법 아와 알려니까 이렇게 썼어야지. 시제는 맞춰줘야지. 그래서 많은 것들을 어그 바로 예상치 못했던 것들을 대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뭐 했을텐데 여러번 죽었을텐데. 했습니다 지금까지. 됐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받았다. 이프수가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론 여기서 문맥상은 안 되겠지만, 요거를 시제를 맞춰서 써주면 돼. 여기 뒤에 과거 완료가 나왔으니까. 요거, 낯을 뺀 나머지만 써주면 돼. 긍정문. 어? 쏘는 긍정을 뜻하는 거다. 낯으면 부정문이다. 앞에 통으로 받으면 되겠다. 그냥, 어? 그대로 이프로 나와 있으니까 어차피 주어동사 절만 써주면 돼. 긍정문으로 써줘. 아, 부정문이니까 부정문으로 써줘. 주 얘는 긍정문으로 써주라니까. 이차이점이 응? 어? 이해했지? 이 중에 이거, 어, 이게 이제 툭툭 쳐 나오잖아요. 읽다 보면요. if so, 뭐 이렇게 해놨어. if n o 이런 거. 이거 못 보면 그만큼 저확도가 떨어지잖아. 응? 어? 또 특히나 이제 결정적인 문제에서 승부수를 띄워야 할때서 이걸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이 f n 이 t if, if s so 꼭 알아두시고 이것도 결국 뭐에 생략인가? 그리고, 어, if 조속에 나 있는 것들을 통으로 생략할 때 쓰는 편 중에, 응? 어? 생략 스킬 중에 하나야. if not, if o so 그래서 <s> <s>